한국 시간으로 11월 18일 목요일 저녁 10시부터 4시간 동안 월간 패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PTR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본섭으로 들어오는 패치이며 신규 무기인 보이드 건틀렛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유형의 몬스터 바람기한 기사단이 추가됩니다. 도로에서 이동할 때 10%의 이동속도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PVP를 겨고 플레이할 때 행운 10%, 재집 행운 30%가 추가 적용됩니다. PVP 팩션 퀘스트 3가지가 추가됩니다. 라이트 방어구와 미디엄 방어구 착용시 보너스가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 밸런스가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경매장이 링크되어 어떤 마을에서든 구매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음식 버프 사큐와 같은 버그들이 수정되었습니다. 월간 패치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본문과 댓글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